매출은 한 3억 정도 되지 하여튼 런너인데 얘는 어. 좀 탔고 네. 얘는 좀덜 탔고 하나요? 네. 네. 이 타는 게좀 많아요 삽목을 했을 때 이걸 잘랐을 때 네. 아이 정도면 은 지금 뿌리가 진짜 좋은 거네 원래는 올해, 그좀 너무 고온이 돼가지고 네. 뿌리 발육이 조금 못한 겁니다 작년에 아쿠도 루엔서를 제일 처음 먼저 실험했던 농가고 아쿠도를 처음 써서 그에 진짜 수량증수 어, 효과가 예전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네 저는 경남 산청의 한 딸기밭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이 딸기는 금실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금실은 아주 키기가 힘든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잘 키우고 계십니다. 자, 금시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를 얼마만큼 많이 하세요? 양? 모주가 한, 한 6만 조 정도 필요합니다. 여기 6만 개. 6만 개요? 네. 그럼 매출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매출은 한 3억 정도 되지. 아 6만 개를 다. 예. 딱기 수확을 하면? 예. 실제로 3억 해도 이거, 이거 지가 먹는 게 많기 때문에. <웃음> 예. 이 비닐 값도 있지. 비료값 있지. 약값 있지. 이다빼버리고나면은 실제로 뭐 한, 땅이 내것 같으면은 한 50% 정도 남고, 임대하면은 뭐한 35%에서 40% 정도 남고. <웃음> 이 품종이 뭡니까? 금실입니다. 금실. 예. 이게 키우기가 힘들다면서요? 뭐 조금 서라 다른 것보다 좀 까다롭죠 키우기가 왜 까다롭습니까 이게? 네? 또 특히 역병이나 다른 병들이 좀 취약하고 그래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모종을 아주 키우다 보면은 오케이. 봄에 놓는거이렇게 채시를 합니다 아 그냥 이런 식으로 꽂아놓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꽂는다? 네 개별적으로, 전부 개별적으로 다 그러면 그게 힘드시겠어요? 체면 살리기가 힘들죠 <웃음> 묘령이 똑같다, 아닙니까? 묘, 묘 나이가. 예를 들어서 60일모다, 70일모다, 뭐 100일모다. 기게딱 일정하잖아요. 하루에, 하루에 한, 한 시간 꽂아니까 네. 뭐, 관리하기도 편하고. 아, 이렇게 하면은? 예. 네. 살려만 으면은 뭐, 비분은 내가 주, 줄, 줄때 주고, 안줄때안 주고, 하, 하, 면 되는데. 저거은 똑같이 하면은, 처음부터 비분을 먼저잖아요 유인모는 처음부터 비분을 먼저니까다 받아놓고 나서 이제 비분을 들어가니까. 이 관리 자체가 조금 다르죠. 지금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태는 지금 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문제는 이 삽목을 하다 보면은, 요런 게 많이 탑니다. 많이 타고 들어가요. 요게 단점인데, 요거는, 요렇게 타, 안, 안, 탄 것도 있고 탄 것도 있다, 아닙니까? 아, 이 색깔이. 예. 빛다. 예. 같은 런너인데, 얘는 음, 좀 탔고, 얘는 예. 좀덜 탔고 하네 예. 예. 이 타는 게좀 많아요. 삽목을 했을 때. 어. 이걸 잘랐을 때. 네. 요 안에 안에까지 타고 들어가면 뭐이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잘랐을 때 안에는 깔짱하거든요 깨끗하거든. 이게 여기 있었는데 네. 요걸 떼도 안에가 깨끗하다. 하다요 네. 안에도 이런 식으로 새카맣게 먹으면은 이건뭔 소리를 몰요 아, 여기 땀해지면은 이렇게처럼 네. 요렇게, 예. 네. 보여 주세요. 예. 아, 이 정도면은 지금 뿌리가 원래 원래는 그좀 너무 고온이 돼 가지고 네. 뿌리 발육이 조금 못한 겁니다. 작년에는 뿌리가 쩔이 가지고 뽑아도 안, 안 뽑힐 정도로 뿌리가 쩔어있는데. 아. 모를 어미무에서 이제 런너를 받는 것과 삽목을 하는 것의 차이는 삽목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다들 어렵다고 하십니다. 살리기가 그렇다면 여기 키우기 어려운 품종인 금실. 거기다가 살리기 어려운 이제 모를 키우는 방식인 산목. 여기 농가 같은 경우는 그두 가지를 다 선택하셨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육묘를 성공하셨고요. 정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금실의 장점이 뭐예요? 경도가 좋고. 딸기 경도가, 네, 딸기 경도가 네. 좋고. 맛이 좀 다르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잎을 보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나오는 이런 잎을 보거든요. 여 잎을. 여 잎이 색깔이 어뜨느냐 진하느냐, 약하느냐. 네. 그걸 보지, 잎은 별로 신경이 안 씁니다. 이 아. 잎은 너무 진하면은 안 되지만은, 요 잎이 초봄에, 감잎 색깔이, 초봄에 감잎 색깔이, 고그 색깔이 가 되면 딱 좋죠, 요 잎이. 그럼 지금 좋은 상태예요 예. 네. 아, 고 잎이 지금 확실히 음. 색깔이 얘하고 다르네. 예, 네, 다르죠. 얘하고 경우 다르네. 예. 네. 정식할 때는 이, 이 삽목은 6월 초에 했습니다. 월초하 했습니다. 네. 물이 없으면은 쓰러지니까. 네. 그거 안 쓰러지게, 이, 계속 잎에 물을 적혀주고, 그걸 살려놓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약이 들어가고, 뭐 뿌리 발근제가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그러다서는뭘 어떻게 하십니까? 뭐 아쿠도도 주고, 루엔스도, 그때는 이제 물조루로 간주가 들어가는 거죠. 아, 조루 간주로? 예. 네. 아쿠도 루엔스 주신다? 네. 그걸 왜 주시는 거예요? 뿌리도 발육을 시키고, 또 미생물이 들어가면은 뿌리 발력도 좋고 루엔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같이 저름을 한번 딱 주죠. 한번 딱 주고 나서 이제 그때 그 이유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제 주는 거죠얼마간격으로 주셨어요? 한 달에 한두번 내지 세 번. 아쿠도는 지금 한저 처음에 시, 출시할 때 우리 정사장이 저희들테 샘플로 몇개줘가지고 우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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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팜 t v 를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채널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은 아주 알찬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 한번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떤 식으로 그 아쿠도 루엔스를 관리하게 해주나요? 네, 예, 이 농가분은 이제 제가 아쿠도 루엔스를 제일 처음 먼저 실험했던 농가고 아쿠도를 처음 써서 그에 진짜 어 수량 증수 효과가 예전에 대비해서 한 20% 정도 개월에 이상 정원이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수량성이 다 줄었는데 요 농가만큼만 작년 전년도 매출 대비 작년에 15% 정도 또 증가됐습니다 서량이요 농가에서 38,000원 36,000원 나올 때 금실이 54,000원 56,000원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이기로한 박스입니다 근데 가격이 거의 70% 이상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도 다른 농가들도 지금 합세해서 금실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농가 때문에 주변 농가들이 지금 올해 검실을 한 여덟 농가 더 전문적으로 하게 돼 있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저희 산청지구에서는 문대검실연구회라는 장목반 이름을 걸고, 이제 거의 중책을 맡고 계시고, 지금 농가들, 주변 농가들을 지금 같이 가는 농가들과 함께 지금 검실을 재배하게 된 겁니다. 이 아쿠도 루엔스를 모르는이 딸기 농가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 죄송하지만 안 쓰시는 농가는 손입니다, 진짜. 꼭 쓰셔야 됩니다. 꼭 쓰셔야 돼요 왜? 양액기통에도 넣어보고 오만 방법을 다 썼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효과는 거의 비슷하게 꾸준하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꼭 쓰시면 은 진짜 쓴 이상만큼 분명히 소득을 올리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단 과다 사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과하다시피 사용해도 전혀 무방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제품입니다 그들어 보면 아트플랜하고 내마시 내마이는 뿌리 팔자고 자거 뿌리 그거고 그, 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냥 아트펠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시드름이나 위양병, 세균성병에 대해서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역병이나 탄저약은 저희들이 꾸준히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방제를 합니다 그런데 역병이나 시드름은 저희들이 역병 같은 경우는 빨리 방, 캐치가 되는데 시드름은 캐치가 참 어렵습니다 한 20일 정도, 30일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트플랜하고 역병약을 지금 한두 농가는 주기적으로 뿌렸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 농가도 역병약 들어가고 아트플랜 들어가고 교대로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조로 간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의 최상급의 지금 모종이 형성됐으니까 성공적인 농사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식물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한데요. 저희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인근 대리점으로 방문하셔서 어, 저희 이세 가지 요소들을 잘 아시겠지만 한번더 되짚으시고 또 좋은 파트너를 만나셔서 성공적인 농사 아쿠도와 함께 지으시기를 응원합니다.